스탠디, 베이스입니다. 허번날 오렌지에서 자신의 풀타운을 외치며 누비라고 외치지 않으십니까? 캐주얼에서 제약세개를 따고 나면 내신 보드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당신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매치를 말이죠. 바보같은 경쟁전은 이미 망가진지 오래고 컴퓨도 못쓰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공식 경쟁과 다르게 이미 유저들끼리 즐기는 매치는 화이성화가 그 이전에도 되어있었습니다. 나온지 10년 지나는데 넌 아는게 뭐냐? 매치에 대해서는 다 다른 입장이실 겁니다. 매치를 알긴 아는데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류 매치를 해보려 했으나 실력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는 부류 매치가 뭔지 아예 모르지만 커뮤니티 서버 창을 보면 비밀번호로 담겨있어서 해외 서이나거리서만 주장창한 부류 또는 실제로 매치를 즐기고 쭉 하는 부류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매치를 어려워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매치 입문 영상입니다. 첫째로, 매체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유형부터 알아야겠죠? 매체에는 퍼그와 스크림이 있습니다. 퍼그는 픽업더게임의 약자,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아군을 픽한다는 라 뜻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전 캡틴이 게임에 참가한 아군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크림은 스크림 웨이즈로 팀선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개설이 되어있는 팀끼리부터 실력을 겨루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림은 대개 퍼그에서 경기를 주로 하다보면 팀장이 플레이어들을 선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팀에 들어가기 위해선 퍼그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대부분의 매치 서버는 비밀번호로 잠겨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운영하는 서버의 그룹에 가입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서버마다의 모투대가 다르듯이 매치 서버들도 가입 조건이 다 다릅니다. 만약 매치 그룹이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 그룹에 있는 유저에게 친구 추가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했다면 이제부터 서버에 참가하실 수 있는데 진행 중인 게임에 막 들어가선 안됩니다. 만약 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면 먼저 관전으로 가세요. 진행 중인 게임에 갑자기 들어가셔서 전투를 하시다가 밴을 당하든 킥을 당하든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퍼그 매치에선 다섯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관전, 조인, 올조, 지각, 대타 진행 중인 게임에 들어오셨다면 관전 사람을 모든 도중에 들어오셨으면 조인 서버에 인원수만큼 정확하게 들어왔다면 올조 사람을 모든 도중 지정된 사람수 이후에 들어오시면 지각 진행 중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대타를 구한다고 할때 매치에 참가하면 대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점과 지각은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끝나면 다음 게임 때 우선적으로 캡에게 뽑힐 수가 있게 되고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매치는 조인이 되어 게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병과와 팀을 고를 수 없습니다. 각 팀의 캡이 이를 정해줍니다. 게임이 인원수대로 다 모였고 준비가 되었다면 각 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캡을 합니다. 캡은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모종의 미니게임으로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캡하기가 두렵거나 하시는 방법을 모른다면 매치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캡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캡들은 게임을 진행할 때 최대한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뽑혀 타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캡들은 매치에 자주 오고 실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을 겁니다. 매치에 처음 참가하시면 캡들은 당연히 각 사람마다의 가장 잘하는 평가를 시켜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치에 첫참가를한 거라면 주후가 상관없이 높은 확률로 스카트 또는 메딕을 골라줄 겁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세요. 캡들은 당신의 실력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대타란 게임이 진행 중일 때 불가피하게 나가게 돼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공방에서야 무슨 일이 나면 게임에서 나가면 끝이지만 매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님의 부재로 게임 한 판이 망쳐지는 거니까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 데타가 존재합니다. 데타를 외침으로써 관전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부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타도 부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나 이틀 심하게는 한주간 매치 서버의 입장이 불가능할지도요. 반대로 여러분이 데타로 들어가게 는 상태라면 다음판에서도 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매치는 66과 99가 있습니다. 간단히 각 매치에 따른 포지션과 명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게임에 참가하여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매치에 참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66입니다. 기본적인 포지션은 솔저 2명, 스카우트 2명, 데모 1명, 매직 1명입니다. 그중 솔저는 로밍 솔저와 포켓 솔저로 나뉩니다. 로밍솔저는 주로 바깥을 선회하면서 적군의 뒤를 치는 역할을 하고 포켓솔저는 아군 전선에서 데모와 메딕의 도움을 얻어 전선을 미는 역할을 합니다. 공방에서와 다르게 각 병과당 특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과 하나하나의 생존에 중요하며 메딕의 역할이 각별합니다. 6-6은 롤라울의 비중이 매우 큰데 이는 외국 유튜버 베니의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체에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에 좋습니다. 오프클래스는 제가 위에 언급했던 저 4병과를 네 제외한 나머지를 뜻합니다. 유닛매치는 주로 기동성과 화력을 함께 겸비한 최적화된 병과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에선 메딕이 적단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포인트까지 밀린 상황에선 자신의 포지션을 포기하고 오프클래스를 들기도 합니다. 무적 우버 견제의 파이로 막포로 따라오는 적들 견제에 헤비나 엔지를 듭니다. 어디까지나 최후 보루의 타선이며 대개는 포지션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에선 기동성과 화력을 겸비한 병과들을 주로 선별했다면 99, 즉 하이랜더에선 팀포에 존재하는 모든 병과가 도입된 경기방식입니다. 기동성이 비중이 낮아진 만큼 하이랜더 경기는 비교적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피지컬의 면모도 분명 존재하지만 팀의 압이더 중요시되는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병과당 함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아도 같은 팀포의 특성상 한 병과가 사라지면 어느 특정 병과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스파이는 변장에 더 신중해지고 파이로는 더 다양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하죠. 그리고 적팀과 전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도 중요합니다. 매치라고 해서 전부 좋은 점이 있진 않지요.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이기는 팀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며 팀합이 좋지만 과도한 침묵은 유입들의 길을 죽이며 존목이라고 불리는 경우를 맞기도 합니다. 저는 매치에 있어서 침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있어야 서로를 믿고 게임을 재밌게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이길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지더라도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신분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매치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상황이 잘안 풀리더라도 팀원들의 격려와 농담이 제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급적 게임을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천천히 실력을 기르시고 싶다면 파드를 도셔도 괜찮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길러 더 나은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매치를 도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여러분의 시간이며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단지 저는 하는 방법과 좋은 추억만을 가져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스탠딩, 베이스였습니다.